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의 시사이다 입니다. 오늘도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대통령 인낙연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은 부자는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거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작은 정치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가 한 나라의 제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사실상 하늘이 내리는 것인데 자 오늘의 주제 이낙연이 과연 그런 자질을 갖췄는지 자질을 갖췄더라도 시운을 타고 나서 과연 대권까지 넘볼 수 있고 실제로 대권을 거머질 만한 인물인지 오늘 김정희 박사님 모시고 이거를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웃음> 어, 이낙연이 인간적으로 좀 매력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개인의 어떤 자질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고 그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예. 끄는 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낙연이 과연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끌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 몸이 건조하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하나가 이제 인물 댐댐이에서 네. 퍼블릭 캐리즈마 대중을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낙연을 보면 은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실 뭐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좀 매력적이어야죠 그러니까 그저 봐도 좋은 사람 자꾸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사람.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나연에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게 가장 많이 보일 뻔했던 사람이 한 사람 생각나는데 조국 전 장관.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그렇죠. 상징처럼 찍혀버려서 사실상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운 인물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처럼 네. 보입니다만 아, 근데 조국은 잘생겼죠. 자꾸 쳐다보고 싶어지죠. 서울대 다닐 때에도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이기가 있었다고 할 만큼이나 그런데 이낙연 현재 의원에게는 사실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낙연은 외모로 봐서도 그렇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품성으로 봐서도 그런 게잘안 보이고 본인의 그 커리어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온실 속에서 성성장구를 했지 그 과정에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주일구를 나와 가지고 서울법대 졸업해서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를 해서 디제이어에서 픽업이 돼 가지고 호남 지역이 공천이 뺏지잖아요 거기서 네. 내리사선 편하게 네. 했죠 네. 또그 기반으로 전남도지사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총리도 했고 이후에 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 종로선거에서도 종로 승리를 했는데 종로선거 승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의 능력으로 된게 아니냐 네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번 선거가 뭐 인물선거였습니까? 사실상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나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에 어떤 휩쓸려 버린 선거였다고 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아,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캐리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없잖아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낙연이 대통령 대위가 어렵지 않느냐 1차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할까. 가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다고.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통령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개인적인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예.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예. 그런 어떤 돌파력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수많은 그 식솔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식솔들을 거느려 본 적이 있었는가 과연 이낙연을 그런 관점에서 만약 본다면 어떤 평가를 보통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정세균 현 정리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당내 기반도 있었고 또개보의 수장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낙연은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늘에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퍼블릭 캐리즈마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냉철하게 우리가 이낙연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게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예. 어, 대선 승리에 세 가지 요소를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물을 이야기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구도를 이야기하고, 구도. 세 번째는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인물인데, 과연 이낙연이 음. 인물이 될수 있느냐. 여기서 인물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다들 인물들이죠. 네, 네. 스페어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종의 그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이 아까 네. 그런 화려한 스펙을 쌓았으면서도 이낙연 브랜드가 없었다는 것은 이낙연이 역설적이지만 은 자기 브랜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만들어준 거죠. 혼자 네, 만드는 건 맞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인물 조건에도 좀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구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되게 네. 어, 이제 구도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게 지역 구도고요. 네, 네. 요 최근에 강세를 띠는 게 진영구도입니다. 그런데 아, 지역구도로 놓고 보면 은이 낙연의 태생적인 한계가 본인이 호남인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은 유일하게 JP, 아, DJ. DJ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DJ가 단독으로 출마했으면 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DJP 연합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JP를 끌어들이면서 충청권하고 음. 호남권이 연합을 하고 또 암묵적이지만 와에서를 수면 아래에서 네. 우근으로 확보해가지고 네, 네. 이 불경 지역의 표를 당금 네. 분할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때 투입된 사람이 이인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DJ가 최초의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여당 표는 당시에 나눠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JP의 도움을 받아서 충청권에 아주 몰표를 받다시피. 그렇죠. 그렇죠. 호남하고 충청이 이제 연합을 하고요. 네, 네, 네. 공식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네. 이해창이 아, 와이어스한테 캐싱제 걸려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불경 이 표의 다수가, 다수가 이인재한테 아, 네. 아, 가버리면서 네, 네. 원래 거기 이해창한테 가야 되는 표인데 네, 네. 이인재한테한 30%가 갔을 거예요. 네. 한금문할이요 전체 최종 개표에서 15% 가량 차지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 네. 정도면 네. 사실상 여당표를 상당히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그 효과는 충분히 거뒀네요. 네. 지금 아, 이인재 후보가 그 당시에 1 9로를 얻었는데 20%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약약 아, 아, 20% 가까이 얻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한금분할했죠 부울경도 네. 했지만은 예, 예. 충청도 했고요, 예. 강원도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남 출신 유일 대통령이 DJ입니다. 그런데 네. 이인학연이 음. 과연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인물이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인학연이 DJ처럼 탁월한 협상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도 아니고 두 번째는 충청권에 JP 같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 YS 같은 사람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무선수로 연합군을 결성하고 부울경을 한금 분할 시켜서 호남 출신으로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구도로는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영 구도. 진영 근데 요즘은 진영 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이낙연을 최종적으로 세워줄 것이냐? 네. 예. 사실은 이게 진영의 구조적으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인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권 내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을 텐데 그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과연 어, 이낙연을 낙점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호남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네,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낙연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권이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정서로 봐서는 적자 아니거든요. 적자 아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자파 이데올로기에 네네. 사상적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여당에서 주자가 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이낙연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밖에 지금 보이질 않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낙연은 안 된다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할수 있을 거다라고 혹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의 지배적인 요소가 결국은 문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 되면 이제 이낙연이 문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이낙연으로 갑시다 하면은 후보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재인과 문파들은 이낙연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잖아요. 네. 네. 왜유보하느냐면은 이낙연이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노무현이나 문재인처럼 호남이 주력 부대 역할을 하면서 부울경 후보를 수입을 해야 음. 이게 네네. 선거 승리로 가잖아요. 근데 DJP 연합처럼 그런 연합은 앞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강주 전남북 입장에서는 결국 부울경 주자를 수입해서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낙계는 오리지널 호남산이잖아요. 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나 문빠들이 이낙연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과 문빠들은 이낙연은 자가 발전하겠지만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낙연이 거기까지 가기가 또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슈 부분에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네. 정부가 망쳐놓은 소득 주도 성장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정책으로 네. 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많이 망쳐놨는데 사실상 코로나 이슈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겉으로 잘안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나 만약에 선거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특히 내년쯤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피부로 물론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낙연이 경제를 얼마나 알까 이런 생각요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대권주자로서 시대 정신으로서 이슈가 되는 게 네. 경제라고 보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낙연이 언뜻 보면은 경제 학도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실물 경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또 경제부처 장관을 해본 적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잖아요. 그런데 2022년 3월 대선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금방 우리 앵커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연말 연초로 그럭저럭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극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려졌던 초토화된 대한민국 경제, 일차적으로는 소주성 정책의 실패로 해서 네네. 이미 초토화가 됐고, 네네. 코로나로 확인 사살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에 가려져 있다가, 네네. 제 생각에는 내년 보궐선거가 지나고 나면 은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이슈가 핫 이슈가 돼가지고 네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질 거고 그리되면 1년 동안 계속 경제가 네네.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요 경제 상황이 정말 IMF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이 땅의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넘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경제지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때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비슷합니다. 네.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이 이제 들어올 때 네, 네, 네. 비슷해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망통이었잖아요. 네, 네, 네. 다른 것도 못했지만은 네, 네. 특히 경제도 망통이었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현대신화 창조의 주역인 이명박이 네. 딱 나오니까 국민들이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동량하고 표차가 500만 표가 넘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시대 정신이 뭐였느냐 네. 이슈로서 네. 경계했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 대선은 2007년 대선 상황하고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때 경제망통 노무현, 네. 지금 현재 경제망통 문재인 그다음에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경제메시아 이명박인데 이낙연은 그런 이미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발굴해서 후보로 내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이낙연 후보가 만약 돼가지고 네. 대권에 도전한다면 나도 경제 잘하라 이게 안 통하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 그 다음에 기자 출신, 그 다음에 천상 정치만을 평생 해왔던 사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스펙으로 국민을 내가 이 나라의 어려움에 빠진 이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일으켜줄게. 이게 메시지가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낙연의 스펙이라는 게 일종의 이거 그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스펙이잖아요. 네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전문성으로 어, 보면. 전문적이지 않 예. 예, 예. 그런데 래그 이제 굳이 이낙연 쪽에서 논리를 만들다면 은 네. 전남도지사 경력을 내세울 거예요. <웃음> 전남도지사를 경제도지사로 보는 게 아니고 네네. 행정가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설득할 수 있는 스펙이 안 된다. 따라서 시대정신인 경제 이미지가 네. 이낙연은 아예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 그러니까 2022년 이 투표 일이 이제 다가올수록에 네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유권자들이 할 텐데 이낙연의 음. 그림 속에는 네네.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권에서도 이낙연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없는지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지만 결국 안 돼서 이낙연을 세웠을 때 그랬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지 않을까요? 아유 좋죠. 너무 행복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네네. 이낙연이 후보가 돼주면 은 네. 이거는 뭐 정권교체를 할수 있는 엄청난... 제로의 기회. 제로의 예,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만 네. 우리 쪽에서도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와야죠. 정말 괜찮은 사람, 특히 네네. 시대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경제 메시아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사람이 발굴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앞으로 사실은 인물평에 대한 시사이다 촬영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사실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그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코레르드 사장을 지냈던 홍정욱. 예.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하는 거나 기존에 어떤 살아온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깜짝 등판하게 되면 제가 첫 번째로 딱 꼽는 것은 인간적 매력이 있어서 남자인 나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싶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스토리 뭐 7막 8장인가 무슨 책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네. 개인사의 어떤 스토리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가 어느 정도 죽어가던 코리르드 관련 회사를 크게 키웠고 지금은 뭐 다른 데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그 가능성. 이 사람이 만약에 대권 주자가 돼서 토론에 회 나간다면 압도적인 옛날 그 옛날에 조네프 케네디가 당시에 닉슨하고 붙었을 때 닉슨의 외모와 조네프 케네디의 매력적인 외모 또 조네프 케네디의 정말 매끄러운 언변과 그 다음에 닉슨의 딱딱한 언변, 이런 것들이 비교됐듯이 긍정한비교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웃음> 오늘 박사님 와주셔서 네. 너무 치밀한 분석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